여보세요? 방, 아, 나나씨 맞나요? 네, 맞는데요? 보세요 저는 나나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나나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. 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당신에게 미션을 줄겁니다. 당신은 지금 저에게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죠. 대신 제가 주는 미션을 완벽히 완수하신다면 풀어드리겠습니다. 미션?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죠. 지금부터 따나씨는... 아니, 아니 무슨 미션이야? 안녕하세요. 비디오 플러스의 전지강입니다. 오늘은 영화 속에서 볼 법한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앞에서 영상을 보셨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효과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셨을 때 눈으로만 보이는 효과 말고 바로 들을 수 있는 효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가상으로 통화하는 거지만 실제로 통화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튜토리얼인데요 바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음성 효과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전화를 할 때마다 이 음성효과가 들려오는데요 영상은 여러분이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효과가 정확히 무슨 효과인지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아무튼 지금부터 당신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저에게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죠 네 영상이 보셨다시피 저희는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 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준비해 주신 영상을 프로젝트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옮긴 뒤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편집해 줍니다 네 이제부터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해 주세요 네 여기 여보세요 하는 부분에서 영상 클립을 잘라주시고 앞에 있는 클립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여보세요? 그리고 남은 클립을 맨 앞으로 옮겨주시고 여보세요? 다음 장면도 원하는 장면만 남기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해주세요 나요 음, 지금 녹화 화면에서 재생할때 프리뷰 화면이 멈추는 현상은 녹화 프로그램의 작은 오류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보세요? 네 편집을 다 해주셨으면 상단의 이펙트 패널을 클릭하시고 오디오 이펙트에서 하이패스를 찾아주세요. 그리고 이 효과를 화면과 같이 두번째 핑크색 클립에 드래그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펙트 패널에서 하이패스라는 효과의 컷오프 값을 772로 해주시고 재생을 해봅니다. 네 이제 그럴듯하게 나왔죠. 여기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. 네 그러고 보니 소리가 작네요. 그럼 아까와 같이 이펙트 패널에 가서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검색하시고 여기 핑크색 클립에 드래그 해주세요. 그리고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면 소리가 커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럼 영상 편집을 다 해주셨으면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. 네, 맞는데요? 여보세요? 네는데요여보세요 여보세요? 강나나씨 맞나요? 네 맞는데요? 네 정말 통화하는 것처럼 소리가 달라졌죠? 오늘 영상은 짧지만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튜토리얼인데요. 앞으로 이 튜토리얼 보다 더 유익한 튜토리얼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이상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I can't go